시트1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가 있습니다. 시트2에 이름, 주소, 연락처가 있는데 복사해서 가져오지 않고 셀 참조를 이용해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름에 는이라고 쓰시고 시트1을 클릭하신 다음 이름1을 클릭하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이름1이 불려져 오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주시면 자동으로 해당하는 위치의 값들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다시 자동채우기엔드를 오른쪽으로 끌어주시면 자동으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주소가 전부 1이기 때문에 여기 주소도 전부 1이죠. 주소를 1부터 10으로 변경해주면 시트2도 1부터 10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이제는 이름을 적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주소와 연락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본의 자료를 보면 원본이 이름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Vlookup으로 해당하는 자료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 3에 해당하는 주소와 연락처가 불려져 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는 vlookup 찾는 값은 이름 3으로 해주고 콤마 테이블 어레이는 lookup value 찾는 값에 원본 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트 1에 이름 1부터 연락처 10까지 내용의 전체 범위를 씌워 줍니다 그리고 상단에 키보드 상단에 보시면 F1, F2, F3, F4가 있죠 F4를 누르면 A 앞에 달러가 붙습니다 그래서 달러 A, 달러 2, e, 달러 C, 달러 11이 됩니다 이게 고정입니다 따로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까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콤마 이제 참조표에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이렇게 열이 세 개가 있는데 저희들은 주소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주소는 두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2를 적겠습니다 콤마 이름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주소를 가져올 거니까 정확히 일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한칸 땡겨주시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F2가 주소 3이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E2를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F4를 한번두번세번 번, 번 눌러주시면 달러 E2 그냥 숫자 2가 됐죠 이제 엔터 치시고 오른쪽으로 한칸 끌어 주시면 정확하게 주소라는 값만 가져옵니다 이거는 2라는 값이 변경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동으로 변경되게 하려면 위에 보면 a가 1, b가 2, 3, 4, 5, 6이라는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을 적어 주시면 6이라는 값이 저절로 불려져 옵니다. 6에다가 빼기 4를 하면 2가 되죠. 엔터 근데 다시 이걸 오른쪽으로 끌면 컬럼이 현재 위치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는 7입니다. 7에다가 4를 빼버리면 3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 여기는 3이 돼서 자동으로 위치값이 변경이 됩니다. 이름 10을 적어주면 이름 10의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